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매번 같은 스타일이 질려서 찾아주신 고객님. 고객님의 모발은 가늘고 숱이 많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덥수룩한 느낌이 있어서 시스루 펌으로 머리를 가볍게 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점꼭 알아주세요. 다운펌을 하기에 앞서 고객님의 두상을 먼저 파악하고 다운펌 바를 지점을 헤어핀셋으로 꼽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다운펌 약, 기성품을 쓰지 않고 수제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다운펌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혹시 집에서 다운펌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비율은 3대 2대 1로 기억해 주시고요 다운펌 약은 3 트린트먼트나 린스 헤어팩도 좋아요 오일도 괜찮고요 그 비율은 2 그리고 파우더, 파우더 가루는 밀가루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비율은 1이고요. 펌제 3, 트린트먼트 2, 밀가루 1 이렇게 3대 2대 1 비율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순한약을 사용함으로써 두피도 지킬 수 있고 짧게 시간을 보는 게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을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력도 좋답니다 펌제는 무조건 20분 이상은 작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다운펌 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 시술에 있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운펌 약이 세다고 해서 열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고 다잘 눌리지는 않습니다 모발의 구조를 따져봤을 때 모지를 깊숙이 건들 수 있는 20분 이상의 시간이 작용해야지만 펌이든 염색이든 유지력이 좋고 임시방편으로 트린트먼트라고 표현은 했지만 미용실에서는 클리닉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린트먼트 즉 클리닉제를 사용해야지만 모발을 지킬 수 있답니다. 클리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발의 구조를 지킬 수 있는 작용이라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는 필수 요소이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권유하는 소수의 미용사분들이 있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앰플은 거의 만원에서 2만원대 수준이고 저희 미용실은 가격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 모질에 맞게 클리닉을 선택해서 할수 있으니 기본적인 클리닉은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까지 도포하는 이유는요 다운펌을 양쪽만 누르다 보니 머리가 작아 보이려고 다운펌을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길어 보이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을 누를 땐 두피를 바르는 게 아닌 모발에 숨만 죽여줄 수 있게 손에 힘을 뺀 채로 손목의 스냅으로 살짝 살짝 터치해서 발라줍니다 이제 시스루펌을 진행할 거고요 시스루펌에 앞서 시스루펌 가격 문의가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모질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문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펌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부분펌이 될 수도 있고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 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지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용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꼭 방문해 주셔서 정확한 가격을 상담해 주시고 시술을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니 오셔서 직접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고객님 두상과 모류 방향을 파악해서 디자인한 걸볼 수가 있답니다 파마 시술을 마치고 머리를 말린 다음에 다시 재커트를 들어갑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커트하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전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때요? 엄청 깔끔해졌죠? 시수로펌의 매력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